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슬로우모션을 보고 오니까 그냥 젠로보버를 세로로 한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냥 Y2K 로로버는젠로버를 세로로 한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강좌를 새로 올리는 이유는 Y3K, Y4K, 그리고 Y0K까지 이렇게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시, 어, 시작점으로 Y2K 강좌를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뭐이기수는 정말 그냥 젠로버만잘 익히셨다면 슬로우모션만 보셔도 충분히 길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시겠습니다. 그냥 가로로 했던 걸 세로로 한 거니까요.